오늘은 새로 구매한 움직이는 장난감을 준비했다. 가격은 26,000원이다. 내돈 주고 샀다. 전에 샀던 건 서랍에 처박혀 있다. 팔고 싶다. 과연 이번엔 어떤 반응일지 궁금하다. 주자마자 먹는다. 야그물면 어떡해. 집사는 당황했다. 뭘, 뭘 먹고 있어. 야 먹어 으 어떡해. 개시한지 5분만에 간식이 되었다. 먹은 게 확실하다. 봉봉이는 새로운 장난감이 마음에 드나 보다. 스마트 캣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일정 시간 혼자 알아서 움직이다가 멈춘다. 이때 다시 공을 터치하면 센서가 감지해 움직이는 스마트한 최첨단 장난감이다. 봉봉이는 힘으로 끌고 다닌다. 그는 똑똑하진 않지만 힘이 센 고양이다. 아무렴 어떠한가. 건강하면 됐다. 초록색 애벌레가 자꾸 짧아지고 있다 중간 몸통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 아무래도 먹은 것 같다 그대는 참 좋은 애벌레였다 그는 혼자 오랫동안 잘 놀고 있다 본전을 뽑은 집사는 기쁘다. 이때 파괴왕 레이가 다가간다. 그녀는 마음에 안 들면 파괴한다. 위기를 감지한 스마트캣볼이 도망친다. 역시 제첨단이다. 꼬리마저 분리된 것 같다. 결국 애벌레는 사망했다. 끝이다. 구독, 좋아요를 받고 싶다.